네, 안녕하세요. 범너포트조정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어, 저는 또 새로운 사업을 좀 추진을 하느라 이리저리 할 일도 없이 좀 바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아마 곧또 오프라인 모임 형태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예전하고 같이요. 그래서 온라인뿐만 아니고 오프라인에서도 뭐한 저의 욕심 같은 경우에는 한 24시간 계속 강의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할수 있는 그런 모임들을 좀 많이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우선은 오늘은 이제 좀 간단한 되게 가볍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모이킹 인력들이 이제 출장이 많냐? 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또 제가 역으로 이제 물어봤어요. 출장이 많을 것 같냐? 아니면 어디서 들은 이야기냐? 이야기를 했더니 또 잘못된 그러한 정보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 경험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여기서 뭐 출장이 많다 많지 않다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모이에킹 그런 업무들 형태들을 이해하시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우선은 결론적으로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어, 어떤 회사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제 다릅니다. 회사에 따라서 출장들이 많은 경우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야기하는 제가 뒤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업무 형태에 따라서 그 회사가 어떤 형태인가를 알고 들어가는 것도 좀 도움이 된다 라는 것이 아마 제 결론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전부터 계속 해왔던 것들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는 isms 인증 지금은 isms 하고 어, pisms, pims 하고 이제 섞였죠. 그래서 isms, p라고 인증을 하게 되는 거죠. 둘이 이제 통합이 된 거죠. 어, 그러면서 이제 요것들을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회사들이 이제 많아지겠죠. 예전에도 이제 isms가 인증, 우, 그, 의무화가 되면서, 예,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면서, 많은 회사에서 이제 컨설팅 이제 의뢰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모이액킹이라는 것은 이 컨설팅 컨설팅, 이컨설팅이 하나의 업무이기도 하고요. 또 별도의 모이액킹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선은 컨설팅 이 인증 컨설팅 안에 컨설팅 회사 안에 별도의 이제 모이액킹 팀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인증 컨설팅 하는 과정에서 2주 전으로 어, 뭐, 많게는 한달 정도로 해서 요 프로젝트에 이제 여러 회사들을 이제 돌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 이제 프로젝트 팀을 꾸리는 입장에서는 2주에서 3주 정도면은 이제 모예킹이 한 파트가 끝나기 때문에 다음 또 A라는 회사가 있으면은 또 B라는 회사로 또 바로 프로젝트를 투입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회사들을 한 달에 뭐 많게는 두, 두 개의 회사, 아니면 정말로 많을 때는 세 개의 회사들을 이제 돌아다니게 되는 경우죠. 그렇게 되면은 이 회사들이 이제 본사, 보통 이제 IT 보안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본사에 좀 많이 있죠. 아니면 이제 IT 센터에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어, 출장들이 많은 편입니다. 이게 이 출장이라는 것이 그냥 서울 근교에 있는 뭐 수원, 아니면 이제 뭐 판교, 뭐 이런 데도 만약 저 같은 경우는 부천 사는데, 한교까지 가면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출장일 수도 있거든요. 거리가 한2 시간 정도 이상 되는 거. 그 다음에 저는 예전에 파주를 그렇게 많이 갔어요. 파주에 또 공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창원이나 대구 쪽 마산, 뭐 그쪽도 이제 공장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전북 지역은 생각보다 많이 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전북 출신인데, 거쪽에서는 회사를 큰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요즘에 이제 전북 지역에 전남, 예, 그쪽, 나주, 키사. 그쪽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어, 키사, 나주에 있는 이제 한국 인터넷 지능하고 여기하고는 예,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잖아요. 저희가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다 회의들을, 키사 쪽에 사업들을 하는 회사들이 이 나주 쪽에 출장들을 굉장히 많이 갑니다. 교육 파트도 그래요. 교육 파트도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장들이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어, 만약 이런 회사인 인증 컨설팅 회사의 중심적인 회사라고 이게 부서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인포셋 같은 경우에는 인증 컨설팅에 인증 컨설팅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조직들이 있고 아니면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한 회사에 상주하는. 그런 인력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돌아다닌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여러 회사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나한테 맞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해보면 이제 알겠지만 은저 어,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맞았어요 지금도 그러거든요 예, 지금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이게 맞았어요 그래서 모이킹 뭐 저도 이그 S 3스케이트에 있을 때 5년 동안 있을 때전말 한번 이렇게 프로젝트에 들어간 걸 보니까 어, 대충 뭐 진, 직접적으로 아니면 잠깐 뭐 이렇게 교육적으로 들어간 것을 다 세어 보니까 약한8 0몇개 회사 정도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5년 동안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2주에서 3주 사이에 계속 이렇게 어, 돌아다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경험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큰 어, 가치가 생기는 거죠. 되게 큰 가치죠. 이게 남들이 그런 이렇게 정말로 평생 살면서 어 가보지 못한 그런 회사들 그 다음에 어, 공간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VIP 공간들 같은 경우나 이렇게 뭐, 이렇게 마사회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가는 그런 카지노 회사 같은 경우 그런 데 많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에 이제 VIP룸이나 그런 데도도 이렇게 구경할 수도 있는 그런 권한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지금도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컨설팅을 할 때도 큰 도움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무나 이제 많이 돌아다니고 고객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컨택 포인트가 많아지는 거죠. 나중에 이제 팀장이 되다 보면은 그것들이 너무 이제 일이 몰아치는 바람에 제가 저는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상주 형태로, 이게 대기업이나 그런데 보면은 계속 그것이 있잖아요. 회사가 이사 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제 상주를 하면서 회사를 업무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한번 가보셨고 했는데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확실히 컨설턴트가 저한테는 맞다. 예, 지금도 이제 교육을 하잖아요. 제가 강의를 하는데 강의는 더 심해요. 강의는 뭐 일주일에 계속 어 일주일에 정말로 한 두세 번 정도 회사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강의할 때도 있고 그냥 잠깐 한두 시간 정도 가서 이렇게 출장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도 8월 달에 거의 대구, 부산, 전주, 광주 거기를 계속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어 좋아요. 제 스타일은요. 굉장히 저한테는 맞죠. 돌아다니는 게 맞고 여러 고객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맞다. 그래서 현재 이 직업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어, 근데 이제 좀 시장 변화들이 조금 조금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객 쪽에 상주하는 사업들 비중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많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시장 규모가 뭐 커졌다고 좀뭐 시장 규모의 뭐 컨설팅 규모는 조금 조금 커지고 있는데, 많이 커지진 않아요. 근데 조금 조금 커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고객사 입장에서 이런 ISMS 컨설팅 인증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계속 요걸 이제 유지를 해야 하는 건데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오픈되어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모의애킹도 해야 하거든요 모의애킹도 하고 침해사고 대응도 해야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인력들을 모두 다 어, 채용할 수는 없어 예, 그 리스크가 클 수도 있고 아니면 은 어, 이렇게 어떤 사업적인 비용들, 비용들도 이제 고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사 입중에서는 채용보다는 차라리 모예킹 컨설턴트를 통해가지고 회사를 이제 윗, 어떻게 보면 위탁을 하는 거죠. 위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침해 사고 대응 뭐 파트도 있고, 그거는 이제 관제 사업 쪽에 있는 것이고, 모예킹 인력들을 한두 명 정도 해서 그 그룹사를 돌아다니면서, 어, 이제 그 진단을 하게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그 고객사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주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고객사하고 바로 그 담당자하고 옆에 앉아 가지고 6개월에서 1년 단위의 사업들 하면서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객사가 옆에 있고 매일매일 회의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회의할 것들에 대한 개발자고 운영자 컨테포인트를 이쪽 컨설턴트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계속 이제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고객사하고 동일한 업무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계속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업무는 정해져 있죠. 어,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뭐 대기업 쪽에 보안 담당자가 되면은 어, 딱 모예킹만 취약증 진단만 하는 인력들 많이 없어요. 정말로 큰, 정말로 이렇게 포털사이트는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은 여러 가지들을 하게 되거든요. 뭐 이렇게 우선은 침해 사고 대응에 대한 장비 운영들도 해야 하는 것이고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 내부적인 활동들 어떤 보안 활동들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모에킹은한 파트인 거고, 그를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감당을 못 하죠. 그러면 이제 후임을 뽑거나, 아니면은 지금처럼 컨설팅 인력들을 이제, 어 사업을, 어 해서 같이,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업 개혁들이 많아요. 예전에도 이제 온고인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하에 하는 온고인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1년 단위로 이제 사업을 개혁하고, 이제, 1년에 몇명 정도가 요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 투입되냐,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한 다음에 계속 여기에 이제 상주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장단점은 있습니다. 계속 출장들을 싫어하는 뭐 인력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스타일이면은 이런 형태도 괜찮고, 근데 대기업이나 그런데 가서 이제 여러 직원들하고 컨택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보안 솔루션을 너무 많이 담당을 해 가지고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그랬을 때는 또 이러한 업무들도 괜찮은 것이고요 그래서 뭐가 좋다라고는 예, 할 수가 없는데 제 주위에 있는 후배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면은 한 6개월 정도는 괜찮은데 1년 정도 하고 2년차 되다 보니까 미쳐버릴 것 같다는 <웃음>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요 예 듭니다 그래서 어. 저번에도, 예전에도 한번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봤지만, 요런 업무들을 가다 보면은, 운이 좋으면은, 정말 기회가, 어떻게 운, 운이라기보다는 기회가 많이 생겨요. 바로 이제 고객사한테 직접 채용을, 어, 어떻게 보면 당하는 거죠. 예, 고객이 채용을, 어, 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어, 주어진다. 그래서 요런 사업 형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침해 사고 대응 분석팀 내에서 이런 모예킹 인력들을 많이 뽑죠. 여기는 국내에서는 이제 침해 사고는 SK인보생이나 안랩죠 뭐, CQI 그쪽 같은 경우에 이글로시키티 그런 쪽에서는, 어, 다 침해 사고 대응 분석, 이제 서트 쪽, 그 아니면 관제 업무, 그쪽을 비중으로 많이 가지고 있죠. 인력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관제 업무를 하면서 모예킹 인력들이 팀들이 이제 별도로 중간중간 이제 들어가서 고객사들이 원하면 그것들을 진단을 해주거나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지금은 이제 통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치매사고 대응 분석이나 보안관제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자동화되어 있고 통합 로고 분석이 되어 있지만 은볼 어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모바일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클라우드 서비스도 들어와 있고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이제 같이 거기서 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 모의기 인력들 아예 뽑아가지고 같이 대응을 그냥 정기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 상주하는 요 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이지만은 여기는 팀이 아예 같이 들어가 있다. 어, 같이 들어가서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로테이션을 돌아요. 또. 이게 서비스 진단을 하다가 한 2년 정도 하다가 어, 다음에는 이제 침해 사고 분석 쪽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관제 업무를 하다가 아니면 이제 컨설팅 업무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 2년 단위로 로테이션을 돌려가지고 일부러 업무를 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의 큰 어떻게 보면 회사 내에 또 어떤 보면 조직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들을 대응할 수 있게,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런 인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인력들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같이 그 회사에서 상주하는 개념입니다. 예, 상주하는 개념인데 어, 여기에서는 이제 뭐한두명 정도의 그런 형태인 것이고 여기는 이제 같은 회사 사람들이 같이 한 룸에 같이 있으면서 진행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어차피 모이에 킹이라는 업무들은 이제 똑같고 단지 이제 회사 내그그 그 서비스를 어, 서비스를 진단을 하면서. 내가 그 범위가 또 어디냐? 웬만하냐? 모바일만하냐? 아니면 정말 게임 리버싱 같은 거나 그런 형태들도 할수 있냐? 그것들도 어차피 회사 업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정답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은 출장이 많다, 적다 그게 중요하기보다는 어,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들의 업무들이 맞을 건가? 예 거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시고 이제 뭐 이렇게 회사 나중에 어, 이렇게 면접을 볼 때나 어떤 곳들 미리 여러분들이 알수 있으면은 그들 정보들도 어느 정도 이제 알고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